철련식 스포티지 R 차량이고요. 어, 뉴 U 엔진입니다. 계급판 경고등과 함께 경고 문구도 있고요. 이게 이제 들어오면서 출력 부족으로 해서 이제 입고를 하셨습니다. 경고등을 보게 되면은요, 요소수 쪽이랑 통신 쪽 그리고 산소 센서, 어, 히터 회로 쪽으로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. 산수 센서 히터 듀티가 0% 입니다. 산수 센서 온도도 마이너스로 가있고요 도진 컨트롤 유니트에서도 락스 센서 응답 지연 통신 회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.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엔진룸 휴즈박스 에서 센서원 15A 이 전원으로 해서 람다 센서와 pm 센서 그리고 낙스 1 2번 요 이쪽으로 이제 전 공통된 전기를 같이 씁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통신 물량이 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 봐야 될 것은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나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엔진은휴즈박스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센서 원 전원이고요. 슈즈 박스 이 어, 슈즈를 보시게 되면은 슈즈가 지금 단선이 되어 있습니다. 슈즈가 단선이 됐다는 것은 음, 어느 배선이라든가 부품 쪽에서 음, 부품의 그 내부적인 쇼트라든가 아니면은. 배선 쪽에서 이제 쇼트가 났다고 봐야 되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작업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로 봐서는 조립 과정 중에 그 배선을 배선 쪽에서 손상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음 어느 부위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 해보겠습니다. 수주를 먼저 바꿔 보겠습니다. 수주를 바꿨구요 그리고 연관된 낙스 센서라든가 남자 센서, 두 개, 전방 후방 그리고 바닥 쪽에서는 낙스 센서, 낙수 센서 이제. 커넥터를 지금 다 빼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하나씩 그 커넥터 연결을 해서 그 어느 부분에서 휴즈가 나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 워플러 파이프에 보이는 부분이 앞쪽 거가 이제 PN, 이에 거가 닥스. 이 부분이 앞쪽에 PN 센서입니다. 아니, 닥스 센서 1 번, 네, 1 번이고요. 지금 커넥터를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. 이게 후방 낙서 센서 보시면 은 퓨즈가 단선되어 있습니다. 람다나 이런 거를 제하고 음, 지금 후방 후방 낙스 센서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, 지금 휴즈가 단선이 된 겁니다. 그래서, 음, 낙 낙스 센서 음, 자체의 불량인지 아니면 그쪽 배선 개선 배선 쪽의 문제인지는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낙스 센서를 이제 탈거를 해서 음, 뒷 부분 뭐, 케이스를 이제 방수커버라고 그러죠? 이 커버를 빼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부분, 이 부분이 지금 타있는데요. 어, 완전히 탔습니다. 근데 보면은 좀 이상하죠? 허연것들이 많이 껴있는데요. 이 허연것들이 보니까 염악칼슘입니다 이 염화칼슘이 이 센서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반도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고속도로에서 많이 운행을 하는 차, 차량입니다. 대부분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 염화칼슘들이 이 센서 내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좀음 방수 쪽으로 좀 신경이 들쓰지 않았나 안맞게도 이제 고가의 부품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음 방수 쪽으로 해서 더군다나 이제 하체 바닥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센서이기 때문에 좀 방수 쪽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 그러면 요런 고장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후방 낙스 센서는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했고요 차를 내려서 휴즈를 다시 한번 껴서 휴즈가 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최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키 오늘 했고요. 네, 휴즈가 나간 단선이 됐나 안 됐나? 엔진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. 요 휴즈고요. 여기가 이제 들어오는 전원. 여기가 휴즈를 거쳐서 나가는 전원. 휴즈가 단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제 고장코드로 가서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직 고장코드가 남아있죠. 음, 이 고장코드는 다시 음, 요소수 쪽에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학습값을 초기화를 이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. DPF L&T n 재생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고장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. 또 주행을 하고 나서 그 상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. DPF는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제 재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해고 왔는데요. 보이는 것처럼 경고등도 없어졌고 요소수 불도 이제 사라졌습니다.